술 마시고 남편이 코를 건다 아, 우리 남편은 술안 마시면 안 꼬라. 이렇게 안심하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술 마시면 코를 건다 그것은 곧 그가 살기 위한 몸무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빈도가 많아지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 전에,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남편의 코고르 소리를, 녹음을 해야 되겠죠? 한두 번 하지 말고. 네.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소리가 좋은 날, 음. 좋은 날은 없죠. 이제 좀덜한 날, 음. 심한 날. 그래서 그 당사자가 느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술 마신 날만 녹음하지 마시고, 내 남편이 술 마시면 코를 곤다. 이러면, 뭐, 뭐 남편한테 뭐 이걸 또뭐 녹음하자 그러면 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난코안 고라 뭐 이러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까 안 고신 술안 드신 날도 녹음 기능을 켜놓고 남편 머리맡에 한번 나와서 들어오, 녹음을 해보시고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신 날도 녹음을 한번 해보셔서 최소한 세 번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아뭐 많이 할수록 좋은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어... 거의 매일 하, 해보거든요. 아, 상, 나의 바이오어요. 수면 상태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아, 그러면은, 이, 이, 이 바이오가드를 한 날과 안한 날의 차이가 요즘 음. 꽤 크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연식이 좀 됐나봐요. 네. 네, 네. 맨날 남은 코 고는 거 흉내내고 네. 그러시다가 본인은 코고이가되셨어요 아, 그래서 바이오가드 네. 안 하고 자면 확실히 음. 다음날 음. 몸은 무거워요. 어. 컨디션도 안무거 하고자 날, 안하고자 날의 차이는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이 잘 되면서 숙면을 하느냐, 음. 호흡이 안 되면서 어. 수면의질이 형격이 떨어지느냐, 음. 그거에 따라서 다음 날 일상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술 마신 날 코를 건다? 이러면 음. 세번에서네번 어, 정도 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술을 안 마신 날도 녹음을 해보시고 네. 술 마신 날도 녹음을 해보셔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래 어, 링크를 눌러주셔서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시고요. 전화 주시기 잠깐만요. 바랍니다. 네. 그 보험을 왜 들어요? 어떤 보험이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이요? 네. 예, 네, 보험 혜택을 받아서, 네, 원마하게 해결하려고, 네, 하는 근데 거죠. 근데 사실 사고가 날 확률이, 음. 1년에, 음. 한 번도 안 나는 날이. 더 많죠, 예, 네, 더 많은. 그럴 때도 우리는 몇십만 원의, 이, 보험료를 내면서, 음. 그 확률, 아주 작은 확률로 음.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술 마시고, 어. 상태가 심각해질 확률, 응. 교통사고 확률보다 훨씬 높거든요. 술은 더 자주 마시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어,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술 마시면 코 부을 수도 있지. 응. 나이 먹으면 코 부는 응. 게 당연해. 응.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웃음> 이 누적되는, 매일매일 누적되는 응. 이 데미지가 응. 얼마나 큰지 응. 그거는 알려게 한번 보세요. 네네네. 꼭 오셔야 될것 같고요. 남편이 술 마시고 코를 건다. 그런 분들은 그냥 간단히 넘기실 게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물론 남편한테 보험을 많이 들어놔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 생이 편안해진다. 이런 것도 그냥 두셔도 되겠죠. 네 그렇지만 아, 어, 대부분의 여성들은 슬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웃음> 그런 사람도 있었어 내가 봤어. 네. <웃음> 아폭 아니, 아, 모시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웃음> 진짜 남편은 바이오가드를 해야 된다 나는. 아 어, 맞아 맞아 지난번에 네, 네, 그런 분 계셨어요. 이제, 네. 아, 네. 그냥 살으라고 참고 살라고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경우.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네, 네. 하, 네. 그렇게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어, 그냥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쉽게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술을 마시면 코를 본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누적이 되어지면서 남편은 그술 마시고 맨날 생사를 넘나들면서 지금 사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하고 상담을 꼭